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TV 김상우 소장입니다 찾아가는 창업 아이템 쇼 이번 아이템 어떤 아이템일까요 야 우리나라 창업시장 중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할수 있는 카페 창업 아이템, 카페 중에서도 요즘 딜리버리 카페 시장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이런 카페 배달 아이템으로서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까로치아 매장의 사업성 과연 어떤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들어가 보시죠 그렇다면 이 카페 배달 이 같은 컨셉을 오픈하기 가장 좋은 상권 정대표님 어디입니까? 배달 전문점은 사실은 입지가 가장 중요. 맞아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네. 가장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요. 예예. 예. 배달을 뭐 자주 예. 사용하시는 고객은 원룸, 예. 오피스텔 이렇게 어 뭐. 요즘에 뭐티비를 하잖아요 나온, 뭐 나혼자 산다 예뭐예 이런 예예 그런 컨셉이죠. 어. 예, 그런 컨셉에 있는 이런 이제 소비자 층들이 사실은 배달을 매일매일 시켜 드시죠. 아, 아 그런 이제 소위 이제 아파트, 이제 음. 아파트 예.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뭐 여러 명이 살고 이런 가정은 예 생각보다 배달을 많이 안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수익. 가장 좋은 배달 장권은 1번 원투루. 그렇죠. 그렇죠. 예, 원룸 단지, 투룸 예, 예. 단지, 예, 그 다음에 일부 오피스가 좀 있습니다. 오피스도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도 더 있어요. 예, 예, 예. 유흥업소 단지가 좀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예, 예, 예. 이게 되게 중요해 저는 정말 기억하는 게, 90년대,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원두커피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예. 제가 아는 제가 컨설팅 고객, 이거 젊은 그 당시에 청년 창업자가 어디 오픈했냐면, 서울시청 맞은편에 네. 북창동 골목에서 아, 그 당시에 아, 워드커피집로 아. 오픈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오후 4시부터 한 8시까지 그 유흥업소 종업원대상 그 당시에 커피 샌드위치 배달 엄청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상권 예, 어, 예. 상업지구야 그러면 예. 약간 빠지고 됩니다 아 그러면 장사 안 되는 카페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기존에 장사 안 되는 뭐 1층에 뭐 10평 20평 카페가 널려있잖아요 동네마다 예, 예, 예. 그런 카페를 엄선해서 예, 예. 우리 까루치아 딜리버리 컨셉을 접목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기존에 아. 하던 매장이 예,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망했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 저희 까루치아를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예, 간판갈이라고 예. 그러죠. 예예 맞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계는 다 쓰고 음. 간판 갈고. 오케이. 그렇죠? 그런 데기.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 소르서로 좋죠. 아, 어, 그렇죠. 예, 배달 오 배달 잘 된다는데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예, 예.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있지만 근데 쉽지는 않죠. 쉽지 않다. 이게 시스템이 좀 다양해요.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이제 신규 창업자 기준으로 본다면 먼저 이 카페 창업자 특히 이 까로치아 딜리버리나 아니면 까로치아 1분의 1 딜리버리 뭐 이를테면 테이크아웃 음. 반그 다음에 딜리버리 반뭐 음. 이런 개념의 매장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기준으로 한번 여쭤보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이돈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먼저 얼마 정도 필요한가 일단은 아까 지금 상권 기준으로 보면 야 업무지구나 원투룸이나 그 다음에 중화급지의 1층의 0평 기준으로 본다면 점포 비용은 요즘 뭐 권리금 없는 매장이 널려 있거든요 <웃음> 어, 맞아요 점포 비용은 한 2천만원 미만이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웃음> 어 그냥 많아 봐야 5천 인데 5천 들어가는 매장 정말 좋은 매장이고요 그럼 점포 비용 빼고 나머지 제가 용두동 매장 보니까 네네. 집기류가 2열로 쫙 되어 있더라고요. 어, <웃음> 맞아요. 그래서 집기류 비용, 인테리어, 네. 그 다음에 간판. 네. 이 정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보통 한 4,500에서 한 5,000 정도 들어간다고. 4,500에서 5,000. 네. 그러면 거의 한 5,500에서 한 7,000 정도면 오픈하겠네. 그 보증금이 한 천만원 수준이에요. 아 천만원 수준. 네. 그러면 지금 용두동이나 고잔 매장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열평 기준으로 평균 예상 수익성을 한번 보면 그냥 기본 네. 천건 곱하기 2만원만 해도 한 2천만원 정도를 목표 매출로 잡는 게 맞습니까? 오, 네, 그걸 기본으로 보셔야 돼요 2천이 기본이다 맞아요 잘 그러면, 되는 내장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1500에서 2000 그렇죠 그럼 1500에서 2000일 때 산수로 한번 해보자고요 예. 1500에서 2000일 때 일단 월세는 고정비용 먼저 아까 원가, 첫째 원가는 평균 한 38%? 배달 전문점을 하면 네. 제가 보다 40%는 무조건 40% 볼까요? 무조건 40% 봐야 오. 돼 그러면 2000이면 800 원가 네 어, 원가 800, 800까지는 안될것 같은데요? 물품 어, 비용이? 어, 한 7,800 어, 600, 600 정도 나오는 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고정 비용의 두 번째가 월세인데 월세는 아무리 많아도 100이야 그렇죠 네. 100이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이제 부대 경비잖아요 정도 2000 정도면 두 사람 정도 운영하면 되더라고 인건비는 맞아요. 그럼 사장 한 사람 빼고 네. 최소한 네. 250, 300은 돼250 250. 네. 어, 그럼 인건비 250 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배달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라이더 비용하고 배민의 깃발 비용이었어요. 배민 깃발은 한 5개 꽂으면 5,60만 원 보통. 그 다음에 라이더 비용은 매출액이 2천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고객이 주는 거 빼고 저희가 추가로 예, 예.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제 받은 금액,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 포함해서 라이더한테 지급하는 걸로 하니까 평균 한 5% 서한 8% 5% 8%, 갖다, 8%.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이더 관리비 뭐 이런 거 잡다하게 많더라고요 아, 이거를 그리고 뭐 리뷰 관리비 뭐, 아. 뭐 쿠폰 사는 비용 뭐, 뭐 이런, 이런 거 정말 많더라고. 요 그러면 결국 2천 올렸을 때 1,500 2,000일 때 어 이것저것 다 빼고 세전 순이익 얼마 정도다 몇 프로 정도 된다. 일반적으로 보면 20% 정도는 떨어지나요? 20% 20%는 20더 떨어지죠. 어, 떨어져요. 가장 음. 일을 하면 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식당이 음. 요즘 그 그러니까 20% 떨어지는 매장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옛날에는 다 3분의 1은 떨어졌었는데 음. 요즘 보면 25% 떨어지면 되게 잘 떨어지는 매장이. 음. 근데 지금 카페니까 기본한 25% 이상은 떨어진다는 얘기네 배달 전문점은 예. 무조건 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 인건비를 빼 네. 포함을 해서 그렇죠. 25%면 500만 원이야. 500만 원 그렇죠. 2천 올렸을 때. 네. 어,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그냥 6천 정도 투자했을 때. 지금 400, 5 떨어진다는 얘기 때문에 되게 수익률 좋은 거야 사실은 음. <웃음>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평균 투자 금액 1억인데 1억 중에서 이번에 정부 발표 실태조사 데이터 보니까 거의 한 2,500을 대출 받거든 그럼 자기 자본 한 7, 8천 7천만 원 남짓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출 받지 말고 자기 자본 7천 정도면 충분히 오픈하고도 남는다 제가 돌직구로 하나 꼭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수익성 계산에서는 분명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수하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야 음... 아,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6천 정도 투자해서 저는 400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300만 떨어져도 된다 이게 지속 가능성 저는 2년 만이라도 가준다면 요즘 사업 아이템이 2년을 지금 우리 이 까로치아 판교는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잖아 8년 8년째 5 8년 <웃음> 그러니까 하고 는 8년 정도면 진짜 문화재급이에요 요즘은 <웃음> 특히 배달 아이템 같은 경우는 1년 못 버티는 데가 요즘 너무 많고 이래서 지금 보시기에 이런 컨셉으로 봤을 때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역별로 다르고 사람별로 다르지만 평균 이와 같은 컨셉은 냉철하게 봤을 때몇년갈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갈수 네. 있다? 네. 얼마든지? 네. 계속 제품을 그래서 신, 새로운 제품을 음.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음,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까루치아 딜리버리 까루치아 카페 이 컨셉을 결국 은 누가 운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카페 창업자들이 카페 창업하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맞아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네. 야저 정도 나도 할수 있지. 얼마 들어? 이렇게 네. 물어보거든요. 야 얼마? 야 이러? 야 나도 저 정도 할수 있지. 그러면서 일단 바리스타 학원부터 가더라고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이 말은. 그게 기본이에요. 저 제발 바리스타 학원 좀 가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래요. 아 그럼 왜 가느냐? <웃음> 아니 그 저. 에스프레소 머신하나 사면 업자가 와서 다 가르쳐주더라 어, 맞아 요 <웃음> 근데 그걸 3개월 4개월 배우잖아요 어,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하나 따요 그럼 창업 준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웃음> 먼저 이런 사람이 까로치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사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 일, 네, 좋아해야 돼이 일을 아 일을 좋아해야 네, 된다 카페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하다가 그럼 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맞아. 그리고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 아. 중요하다 이거. 아무 <웃음> 돈을 벌려고 하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서 가면 갈수록 돈은 돈 나에게서 돈 멀어져. 다네. 이 카페 일을 좋아해야 된다 근데 좋아하기 위해서는 카페 일이 A to z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 점심 때이 까루치아 판교점이 오셔서 우리 인정자 대표님이 어떤 따, 따, 따, 따, 표정으로 따, 따, 따, 따, 영업하는지를 꼭좀 보셔야 된다 <웃음> 두 번째는 아까 사람 좋으면서도 퍼줘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코드예요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는 먹는 거 가지고 작게 작게 막 이 벌벌 떨면서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거 느껴요? 뭐. 어 그런 분들이 저는 장사 잘하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일율배반적인게 아니 그러면 음식 쓰레기 얼마나 많은데 막 이러거든 저는 음. 개인적으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더라도 일단은 푸짐해야지 사진 하나로 찍어도 좀 이게 나오거든 <웃음> 음료를 주더라도 항상 넘치기 어? 전까지 줘야 아, 중요하다 넘치기 전까지 네. 남자 여자 누가 더 잘합니까? 그러니까. 음, 여자가 활났죠 아, 여자가요? 제가 아, 이렇게 아, 해보면, 아, 예. 손이 빠른 사람은 되게 이득이에요. 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원래 TV를 보면서 콩나물을 못 따드는데요. <웃음> <웃음> 근데 여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예, 예. 내 손으로 하면서 머리로는 아 다른 걸 해야지 하고 생각이 된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러니까 멀티가 되는구나, 네, 여자들이. 하지만 남성들도 이러한 섬세함이 있는 남성이라면 가능하다. 예, 네. 네. 네. 20대부터 60대까지. 저희 마부점 사장님은 되게 예쁘시거든요. 아. 그분은 60대. 어, 60대. 어, 아, 보기에는 네. 50대 초반밖에 안 보이는데. 69세까지. 해. 아무리 좋은 입에 들어가도 누가 어떻게가 제일 중요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교육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결이 있고 아무리 교육으로 해도 근본, 천성, 심성은 안 바뀌더라고요 발에 들어갈 때 바뀔 거예아요아 아, 그렇죠 <웃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오면 여기에서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교육을 아, 저희는 어. 생각보다 저희가 예. 레시피가 되게 세밀하되어 예, 예. 있어요 제가 레시피 다 봤어요 저용두도 매장 봤는데요 벽면에 쫙 붙어 있더라고요 네. <웃음> 네. <웃음> 교육을 저희 이틀밖에 안 해요 어? 이틀? 네. 그래서 카드 그래?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 예. 어머 교육을 이틀 해가지고 이 많은 메뉴를 다할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 예. 예, 예. 저희는 현장 교육을 해요 아 현장 네 왜냐면 내가 음. 하는 매장에서 내가 음. 교육받고 같이 정리정돈을 도는 음. 그러니까 물론 정리정는 음. 하고 음. 하루 음. 그리고 이틀 동안 교육을 하루는 음료 음. 하루는 이제 음. 샌드위치 파닉 브런치 음. 하는거죠 음. 그리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네, 그니까 저희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맞아 그러니까 사실 리허설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까루치아가 아까 저기 이런 분이 해야 된다 했는데 어, 반대로 이런 사람만큼 제발 좀 하지 마라 이 얘기도 한번해 주세요 엔대표님딱알 음, 거예요 예, 정말 이런 사람은 카페 아니라 뭘 해도 실패하니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웃음> 이런 거좀 얘기 좀해 주세요 일단 <웃음> 예.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안 돼요. 네, 저, 아니, 안 돼요. 왜냐면 안 돼요. 카페를 되게 쉽게 생각고 했는데 예. 생각보다 손이 너무 많이 가고 하니까 맞아. 짜증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 사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기대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집에가오은 기대하지 말자요. 맞아, 맞아. <웃음> 네, 기대하지 않고 접근해야 네. 된다. 무지런해야 네. 네. 된다. 네. 아. 성격적으로. 아. 그 뭔가 긍정적인 사람 아맞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손님이 안 왔는데 어. 어머 내일 또안 오면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얼굴에 쓰여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정말 안 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예 그 깨끗하지 않은 사람 아 제가 <웃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웃음> 지금. 정말 깍해요 지저분한데 엄청 많아 지저분한 사람 하면 안 된다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정리정돈을 잘하는 맞아요. 스타일이 있고 정리정돈을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거든 <웃음> 그리고 손이 천적으로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느린 사람 네. 그러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응.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 못하면 인건비를 그렇죠. 많이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모델, 교과서가 궁금하시다면 사실은 정자 대표님이에요. <웃음> 네, 교과서에요. 사실은 이런 응. 분들이 되게 잘해요. 용두동 응.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 어, 제가 집에서 그냥 살림하다 왔는데 잘할수 있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잘아세요 아, 내가 잘할수 있어. 의기양양한 네, 사람들이. 응. 어, 나는 바리스타에서 다 배웠어요. 음. 어, 저는 베이커리도 다 배웠어요. 어,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 까무치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제가 아까 바리스타 학원을 운영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데, 사실은 교육기관이 경영자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맨날 그 기술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전 그렇죠. 실전이 중요해요. 그렇죠. 실전 교육. 그러면 사장이 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음. 어떤 표정으로 해야 되고, 음. 집안에서 한마탕 하더라도 가게 오면 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경영자 교육이 중요한데 맨날 이 스킬 교육만 시키는 거야 이게 사실 되게 문제다 우리 까로치아 입장에서 한번 당부의 말씀 우리 장 대표님 한번 해 주시죠 까로치아가 어, 프랜차이즈긴 한데 예, 예. 어, 저희가 내세우는 건 브랜드 공유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랜드 공유기업 예. 어. 브랜드를 같이 공유하자 오케이. 어, 까로치아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같이 쓰자는 개념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어, 가맹비도 안받고 음. 로얄티도 안받고 아 어, 그래요? 그래 어, 받는게 없어요 사실은 인테리어도 알아서 네. 인테리어도 우리 본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리니 본사는 유통만 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저도 우리 카루치아두분 뵌지 오래됐는데 원래 유통대표였고 카루치아 대표였는데 두 분이 저 소유진 백종원 씨처럼 전략적 제휴로 하신 거거든 지 <웃음> 그래서 부부로서 네, 보는 어, 두 분의 이파워가 사실은 까르치아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 장사가 어려운 이유가 사계절 예, 예. 때문에 어려워요 봄메뉴, 가을메뉴, 겨울메뉴, 예. 여름메뉴 다 만들어내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분기별로 계속 사사분기해서 메뉴를 예.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사가 힘들어요. 개인 카페 하시는 분들이 계속 메뉴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잖아요. 음. 그럼 우리가 어, 본사에서 만들어서 계속 레시피와 음. 재료를 공급을 해드리고 카로치아에또 롱런할 그수 있는 장점은 예. 예. 예. 어, 좋은 재료를 씁니다. 음. 원재료가 좋다. 진짜, 아. 진짜 좋은 재료를 아. 쓰고요. 우리 이제 카로치아 어, 매장을 운영하시는 가맹점 사장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음. 재료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사실 점주, 음. 점주 입장에서 먼저 만족이 돼야 자신 있게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어, 대...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확장성을 말씀드리고 예, 예. 싶어요. 예, 예. 예. 확장성, 저도 궁금 예, 확장성. 까르치아는 어, 유연하게 어떤 확장을 할수 있느냐. 예, 예. 사실은 어,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카페가 일단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레스토랑이 일단 들어가. 어, 그렇죠. 레스토랑. 예, 들어? 레스토랑이 들어가고 분식도 들어가. 어, 예. 예 그리고 베이커리도 들어가. 베이커리도 예. 들어가. 거기다가 전목할게 우리는 편의점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웃음> 저 바로 이 부분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까루치아 뱀인 어플에 들어가시면 십구금 메뉴가 있어요. 십구금. 십구금 <웃음> 메뉴. 카페 배달이지만 사실은 독일 맥주까지. 예, <웃음> 네, 맞아요. 내버리하는. 한 방에 와. 다 해결하면 좋잖아요. 네. 어. 술도 한 잔, 맥주도 그렇죠. 한잔 먹고 와. 싶고 어, 와인도 먹고 싶고 응, 그게 또 술안주가 필요하겠죠? 네. 카페에서 반건조 <웃음> 오징어를 구워서 팝니다. 와... 너무 잘 나가요. 그렇죠. 사실은 오징어 하나 사 먹기가 힘들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 아니면 파는 데도 없어요. 맞아, 맞아. 응. 그걸이 한 마리 구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역시 우리 장 대표의 이 유통 마인드가 이 까르치아를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인 대표님의 정말 이 만들고 이렇게 푸짐한 아, 메뉴 개발, 아, 그 메뉴 개발 아, 이게 최고죠. 정말 환상의 복식조네에요 음. 저는 카페 시장도 유연성 있게 변해가야 된다. 근데 다들 기존 대형 자본이 변해가는 것들이야 우리는 늘볼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투자해서 변하는 거야 누구나 사실은 할수 있는 거지만 최소 비용을 들여서 궁극적으로 아이템이나 브랜드의 수명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죠. 즉 카로치아는 카로치아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인 반복 구매를 할수 있는 이 동력이 아마 이두 분의 사실은 이 머리와 손끝에서 나온다. 아,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야, 저 역시도 사실은 제가 마음에 들어야지 이런 영상도 찍거든요. 아, 그런 얘기예요. 예, 아, 그렇죠. 근데 <웃음> 손님이 <소장님이> 카로치아를 <웃음> 계속 지켜봐 가지고. 어, 그럼요. <웃음> 예, 예, 예. 근데 세상이 바뀌면 컨셉이 음.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거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처음에 했던 그 컨셉만 계속 유지하는 게 그렇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예, 일본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까로치아 이런 유연성 있는 이런 이 본사의 이런 경영 전략 이런 부분 참 마음에 들었었고요 저는 10년 후에 까로치아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어, 유선전화로 문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어,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채널을 만들어놨어요. 예예 여기서 자막 하나 깔아드릴게요. 예예. 예, 예, <웃음> 그래서 어, 편하게 카톡에다가 카로차고 예, 치시면 카로차 예, 예. 본사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에 그냥 카톡으로 대화하듯이 예. 예, 이렇게 질문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하시면 예.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려요. 창업통에 찾아가는 창업 아이템쇼. 예 카페요. 이 배달 딜리버리 아이템으로서 요즘 카페와 홀매출, 테이크아웃 커피로 정말 이 판교에서 1등하고 있는 까루치아에 와서 말씀드려봤고요. 어, 이 창업통의 아이템쇼는 계속됩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그리고 우리 두분 사장님도 이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네,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